베이비붐 세대들이 잇따라 은퇴하는 요즘 제2의 삶을 꿈꾸면서 창업에 도전하는 5,60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퇴직 전 쌓은 전문 분야의 경험을 살려서 창업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고민 없이 시작한다면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도 모두 성공할 수는 없겠죠. 모두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지만 많은 분들이 쓰라린 실패를 겪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와 인맥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홍보 활동을 펼치지 못해서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은퇴 전의 삶보다 더 길어진 100세 시대 과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 창업은 어떻게 해야 이뤄낼 수 있는 걸까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피에르 아조레이 교수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 성공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라는 중요한 자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장년 창업자들은 퇴직 전까지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왔으며 규제 등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습니다. 직장생활 중 쌓은 경험과 또 확보한 인맥은 창업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죠. 즉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 창업 비결은 바로 본인이 가진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창업에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금과 인력, 사무공간, 거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기술과 경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과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가진 청년을 매칭해 역량 있는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를 운영 중인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사업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중장년과 청년을 어우르는 지원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중장년의 경험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세대융합 창업 프로그램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과 만 39세 이하인 청년을 매칭해 공동 창업과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중장년과 청년이 한 팀이 되었다면 팀 빌딩 완료형으로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팀 빌딩 희망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지원 범위겠죠? 지원 대상에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죠. 특히 우수 창업팀에게는 후속 투자와 함께 글로벌 진출 지원, 최대 3천만원의 창업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이를 통해 기술과 노련함을 가진 중장년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만나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대융합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다섯 명의 청년들 그들은 더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자며 퇴사하고 뜻을 맞춰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겁없이 도전장을 내민 것은 바로 기술기반 제조업인데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PC 부품은 작아지고 모바일화 되어가는 데 반해 PC의 크기는 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직접 해소해보겠다는 패기 하나였죠.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는 투자 제한이 많아 창업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죠.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 투자해주겠다던 투자사들이 모두 발뺌을 하고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각자가 가진 여유자금을 모아 투자를 하였고 매출이 조금씩 발생했으나 더큰 도약을 위해서는 메인보드 분야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메인보드 설계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보드 개발 관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죠. 이때 S전자 디스플레이의 회로 설계를 하고 있던 1세대 엔지니어를 알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엔지니어라는 점에서 고민도 있었지만 과감히 결단을 내린 덕분에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정부의 조달하는 보안용 망블리 PC의 개발 제안을 받았고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존 유통되는 제품과는 다른 케이블리스 방식의 모듈형 망불리 듀얼 PC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새로 영입한 엔지니어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되는 보드를 기반으로 고사양 올인원 PC, 망불리 모니터, 모듈형 망불리 듀얼 PC 등 후속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독보적인 컴퓨터 전문 개발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준 엔지니어는 국내 많지 않은 1세대 회로 엔지니어로서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영역을 넘어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과 경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장년 인재를 발굴해서 창업 3년 이내에 초기 창업기업과 또 7년 이내에 청년기업에서 창업 서포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퇴직한 장년 인재가 스타트업의 경영기술 등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또 코칭을 하는 코칭 연계형과 6개월 이상 창업기업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파트너 연계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들에게는 작년 인재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경험과 좁은 시야 또 한정된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요. 비즈니스를 넘어서 인생의 멘토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작년 인재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들과 함께 성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지금 바로 세대융합창업캠퍼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다음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준비공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대융합캠퍼스와 달리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중장년 창업자들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만을 보고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두 아이의 엄마인 김대표는 늘 옷장 정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옷 정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아이 옷을 정리하던 김대표는 비슷한 흰 바지를 일곱 개나 발견하게 되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앞에 정리된 책꽂이를 보며 옷을 책처럼 꽂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눈썰미와 손재주라면 자신 있었던 김대표는 직접 도안을 만들고 시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특허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죠. 갑작스런 시작에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나 마케팅, 홍보라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 김대표는 매출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만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무렵 우연히 알게 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마케팅 홍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는 매출도 발생하여 기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창업과정에서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들 중 창업자의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천해 주기도 하죠. 만약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창업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기술창업센터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분명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대융합창업캠퍼스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그리고 실제 이러한 지원사업을 이용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양한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드리노가 은퇴 후 인턴으로 취업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인턴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경험은 결코 늦지 않아요.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오랜 직장생활 동안 부딪히고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서며 쌓은 소중한 경험들이 성공에 도전하는 창업기업의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세대융합창업캠퍼스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